<웃음> 안녕하세요 아, 자 오늘도 무엇이든지 몸으로 오늘도 진행합니다 예 애들 같이만그도 봐주세요 아무튼 이거 뭐 스마이터? 스마이터? 스마이터? 스마이터 안 스마이, 스마이, 돼요? 아찾아 이미 찾았네 가자 아, 어 뭔가... 막 아, お나요님にんあそれ님おみみえヨガとエステで 올린다. 아이んおお아이お 어? 야야お 바뀌어? 어 이거 맵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니 뭐지? 뭐지? 좀 이상하다. 그냥해, 그냥해. 전안 됐잖아. 해. 어. 아쨌든 나무거든요. 아, 뭐? 오. 야 나뭇잎이 생겼어. 음? 나뭇잎이. 아무튼 얼어다니는게 신나네. 얘는안 되나? 안되는거나 일단 소파도 있네데 자판기는 <웃음> 안 해. 어, 그러게. 아니 들어가자. 환기도 지게, 만지나서, 아이고, 아이고. 오. 오. 어. 이네, 여기 서버도 있네요. 암푹키는 일이 오. 오, 비싸 보인다. 맞그만이야맞구 비싸. 어, 이거 뭐죠? 수레각 됩니까 뿅. 비싸졌다. 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괜찮나? l e t 아이 여기 끌었오오래잉클링 응? 어, 이거 미래 잉클링이잖아 이거 이건 누가봐도 미래 예, 여 미래... 없어 아니 저 가다 보면 또 나와 어어 얘가 또 된다 어 여기 있네요 자 미래 무비를 만들어보겠. 뿅. <웃음> <웃음> 예. 오. 오. 이걸 타고 날아가면 좋겠. 좋겠죠. 야. 와. 어디 씀. 왔음. 아 꼈어요. 아. 아 됐습니다. 뿅. 오. 오예. 뭔가 이쁜 바구니? 생각보다 이쁜데? 잠시만 음. 어우 잠시만 빠졌다 아, 빰안 아! 아, 쓰러진다 접촉을 가고 싶다 됐다 오 사물함 캠캠오오 네. 괜찮은데? 뭐지? 네? 아안 넘어지네? 어안 넘어지다. 뭐야 왜안 넘어지? 그, 그더 있나요? 어더 있을걸요. 더 있네요. 알겠다 알겠다. 오, 오? 기계화되었다. 아어웬 오일러가? 오 <웃음> 어. 이거 또 너무 뜨거워 이냐? 보이는데? 야 히터인데 좀. 이게 뭐야? 니 지지와 놨어 꺼졌어요 네. 이 원본이 뭐였어? 네, 아, 이것도 해장만한틀름 아. 뭐죠? 흠.. 제가 옛날에 첫 게리 영상으로 한거 같네요 오 오.. 괜찮은데? 멋진 탈것입니 음. 아좀 소리가 들리네 어.. 쩔쩔쩔어라 여기도 뭐 있는데요? 예? 아, 잠시만, 빠졌어. 요 어디? 뒤에! 아... 뒤에요! 위에! 예? 여기! 어,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오른쪽. 오른쪽? 응, 그래, 어... 앞으로 와. 어, 그래요. 여기요, 여기. 여기. <웃음> 아, 아아 <웃음> 어. <웃음> <오, 웃음> 이거 드래물 아니었구나. 면냥 어, 드래지 오, 오. 괜찮다. 얘가 아니엥 아, 그기아가있네그 <여기 뭐가> <웃음> 오. 잠깐만요. 어거요어 그거. 그거. 그거. 그 잘 익혀질 거, 어? 올라왔다. 어디 갔다. 음, 그리고 어디 지저한번 올라가서 봐 볼게요. 더 없을 것 같은데? 오, 어, 어, 야 여기 하나 있다, 소파. 응? 소파 도 있어? 여기 계신? 그 반대편 아님? 여기 여기 아니. 어, 뭐야 소파도 있어? 오 예요. 너가 소환한 거 아니니 이거? 내가 소환한 건데 이거 다. 짐. 네. 오늘 네, 참보랐네요어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정말 마그넷이 가져? 참 미래화가 되었네요. 이제 음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배경을 먼저. 오케이. 어머 어떤 위치야 또 여기? 아닌데 여기? 아무나 설치해 보자오오 너무. 아이고. Love... <웃음> 어. 너무 큰거 아님 근데? 이게 있는데? 예, 가운데.. 아, 아... 이거 은색이구나 넓은데 얘 너... 이런데 찾아 얘 어? <웃음> 예, 저.. 저.. 저.. 풀숲 얘 수... <웃음> 예, 요기.. 요기 들어가지나? 아안 된다 애상 예, 장... <웃음> 잠시만? <웃음> 나무 <웃음> 네 그냥 그냥 대충 보자. 찍자. 어유. 이제 중 찍자. 그래. 미뚤어졌어. 야 글자 붙여야지. 그래 글자 붙일게. 아이고. 아이고. 얘 너무 안 보이니까 색만 좀 바꿀까? 배경만? 아니야, 괜찮아. <웃음> 어이구, 님한테. 음... <웃음> 음. 음, 좀 밋밋한데. 내가 갖고 올게. 물건 좀 모아주세요. 오케이. 이거바김 아이고 응? 뭐야 왜 이래? 응? 아좀 은은하구나 얘가 오 괜찮은데 이거? 그럼 이제 한번 텍스트를 붙여보자 야, 무엇이든 뭐.. 뭐뭐로 하는걸 어떻게 써야되냐? 무엇이든 기계로 오케이 오케이 한 요쯤에서 찍으면 되겠다 <웃음> 너무.. 너무 삐뚤삐뚤하지만쟨안 옮겨져 그러면 여기서 자리 잡고 오 괜찮다 대충 거에만 이렇게 딱 하면 돼뭐 들고 싶은 거 있으시면 드세요 네 잠시만요 네 과연 뭘될까스플 총? 들기만 할게요 리터? <웃음> 얘 오징어 됐다니 어! 어 오징어 됐다 어! 네, 오징어 됐어 <웃음> 어! 그냥 예들에 찍어줘라 아 어, 오케이 못벗어나 니가 <웃음> 같이 좀 해도 꼈나봐 어 잠깐만 이게 아예 안 나오게 하기가 너무 힘든데 얘 요정도면 되냐? 그냥 배경 다 보이게 하고 다 보이게 할까 그냥? 요 그냥 이렇게 이거보다 좀더 넓게 배경보이게 하는 게더 나으려나. 난 괜찮은데? 그래? 그럼 일단 다른.. 좀 다른 더... 건좀 방해되잖아. 근데 나좀 살려주라. 아 오케이. 죽여드릴까요? 네. 됐다. 뭐야 네매즈 어쨌든. 오늘 촬영 끝! 이오징어 뭐야? 어? 귀엽다 귀엽다 <웃음> 저 오징어 진짜